아이, 쿠 반갑습니다. 지난 덱들 다들 영상은 잘들 보셨는지 구스가 옛날에 또 관통덱으로 한번 전성기를 했었는데 관통덱이 돌아온 느낌이라 좀 약간 기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해볼 거는요. 오늘 거는 내가 형이 만든 건 아니고 누가 댓글로 아이디어를 제보한 부분이에요. 내가 그 댓글 보고 어? 이건 각이다. 딱 생각했고 유튜브 각이다 생각했어. 코드롤이 많은 뭐 친구냐. 개그맨이 적을 때리면 그 적한테 오히려 버프를 씌워줘요. 참 착해요. 드롤이 실제로 보면 칠대에서도 사실 알고 보면 참 마음 이 따뜻한 친구거든. 주 때리고 걔한테 인내의 버프를 씌워줘. 근데 요를 우리가 악용하지 않은 거지. 악용하자는 거지. 우리 뭐 안멜이 관통기 전체기한테 때리면 어떻게 되나? 이야, 뭐, 퍽 <웃음> 때리면 저한테 버프를 줄거 아니야. 그 버프를 어떻게 한다? 리무루가 어? 적들이 버프가 있나? 내가 먹어야지. <웃음> 먹으면 네개거든 다음 턴에 바로 다섯 개짜리 이거 최대 증가시 이 버프가 바로 생기 뿐이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리무루는 정말 마왕이거든. 그전에도 센데 그거 생기고 난 뒤로 무튼 미치 뽀거든 디리 바로 이름하여 줬다 뺏기덱 선멜 쭉 때리는 거야 막 때려 그러면 선멜이 뭐 버프 아막 때리면 안 된다 인당 한 개만 뺏을 수 있다 버프 버프가 막 다섯 개 쌓이고 이러면 그런 애는 무서워요 그래도 한 개만 뺏을 수 있다 자 이번에 해멀과 안멜과 더원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똑같지뭐 시작은 이렇게 가는 거야 빠가닥 어, 어이 아, 거 너무 센데 이러면 또한명 죽잖아 이러면 아 죽이 뿌면. <웃음> 뺏어 먹질 못하네. 그래도 죽이는 게 낫지. 그래도 죽이는 게 낫다. 전체이 이제 때릴 텐데, 빡빡. 자, 인내율 버프를 드립니다. 그걸 다시 그대로 뺏어 먹을 건데. 요거 다음 판에 는 내가 일부러 안 죽여 볼게. 안 죽여야. 바로 많이 뺏어. 뻐, 뺏어 먹을 게 많아. 죽이지 마. 아, 죽이지 마. 자, 우리 인내율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 <웃음> 자, 괜찮구요. 자, 뺏어 먹는데. 호록. <웃음> 자, 더원 형님 거 회색버프 빼고는 다 빼서 먹은 상태고, 그래서 4스텍이겠지, 사스텍안매리 죽였기 때문에 사스텍이고안 죽였으면 오스텍이야 지금. 아니 뭐 그냥 오늘 주인공 거다 써볼게요. 주인공 거다 써보고, 그냥 이렇게 가봅시다. 전체기 다던지볼게요 팍, 팍, 팍, 팍, 팍. 퍼씩네번 4, 8, 30. 32% 올라가, 와. 32% 올라가니까 감염기인데, 감염기인데 살상이, 야, 이, 뭐, 야, 뭔데, 이거? 패가잘뜬건 아니거든, 방금. 어디, 가 야, 어디 갔어요, 이거? 이번에안 죽일게. 어? 사대 천사다. 사대 천사는 내 밥일 것 같은데? 걔도 버프 좋아하잖아. 야, 죽이지 마봐. 야, 살살 하자. 너무 착한 애들이야. 왜 죽여? 요정도만, 요정도만. 아, 너무 세게는 하지 말고 적당히 조금 경고는 해, 경고는. 뭔가,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 있어요. 움직이세요. 빡! 빡! 해서 인내 버프 딱 주고, 에? 인내 버프 주고, 뭐, 본인들이 버프 써도 되고, 뭐, 보막 치셔도 되고, 뭐, 하여튼 다 빨아들이, 어? 잠깐만. 버프는 하나씩만 뺏을 수 있지? 괜히 버프를 줬나? 보막 씨 봐봐. 보막을 빨아먹는지, 인내를 빨아먹는지, 그 궁금하네. 인당 하나씩만 뺏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프. 이러면 코드롤이 오히려 독이지. 그게 뭐야. 자, 그게 뭐야 하고 있고요. 버프 안 쓰나? 안 쓰네. 안 쓰면 하나씩 있다. 다 빨아먹었고요. 자, 풀, 야, 오스텍이다. <웃음> 야, 우리 저 단단한 건강불개자서 요걸로 한번 때려볼까? 기대되나, 여러분? 자, 가볼게요. 샤! 야, 건강불개도 <웃음> 터지는 거야, 나한테. 어? 건강, 그게 뭐 했는데, 10만이야, 10만. 안멜이 6만 5천 밖에 안 나오는데, 10만 터트렸어요. 자, 끝난다. 야, 빠삭아, 빠삭아. <웃음> 한명 살았네? 좋아, 좋아. 아, 그렇게 될때 제일 먼저 쓴 바, 오, 사람이야? 어, 이상하다. 첫 판은 아까 AI 같은데 자, 이게 생방 중이라가지고 거의 지금 아마 지금 저격 매치가 많은데 고맙습니다. 저격 매치도 내가 보기에 뭐 이런저런 다양한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기 실험이 돼, 저절로. 아, 그는 좋은 유저였습니다. 아, 진짜 좋은 유저였어요. 감사, 반가웠습니다. 자, 조금 뭐 재미삼아 리액션이 조금 있을 수 있다는 거. 가만 좀 부탁드리고. 자, 요 대, 요도도 무섭거든요. 크리스마스 릴리아에 뒤에 큐 처절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각킹이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바로 끝나요. <웃음> 근데 끝내지 말아보자. 끝내면 재미 없잖아. 도발 쓰고요. 아 잠깐만 도발도 이성도발 할까? 아니 아니 아니. 회불은 걸어놔야 될것 같아. 회불 하나 걸고 아니야. 야 죽일 수도 있어. 죽이면 안 돼. 살살해라. 살살은다 죽일 수도 있어 진짜. 어 적어도 킹은 뭐가지 바로 떨어지지. 그러면 안 되고. 이거 복귀유저 다 나가는거 아님? 아니 내 생각엔 오히려 안그래요 왜냐면 복귀유저분일수록 그동안에 각킹도 없고 암멜도 없고 복귀유저분들 다 없을거 아니야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상대해서 이기지 하는데 지금 구슨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한다? 리무르만잘 뽑으면 내가 복귀할 수 있겠구나 맞지? 지금 오히려 복귀유저분들 리무로만잘 뽑으면 암멜 아사바리 사을수도 있대 각킹? 나 각킹 안쓸건데? 이렇게 심지어 뽑은 나도 각킹을 이제 안쓸것 같아 여러분 자 방금 때리 가지고 바로 오스텍 사했습니다 오스텍 살상 들어갈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업! 조조조! 야야 22만 5천 야, 일성이 22만 5천 동생 필살기인데 일성이야 암멜이 19만 3천인데 암멜버 봤다 오쎄 진짜 돌았다 오히려 복귀 유저일수록 지금 리무르가 개날 뛰는 게 겁나 반가울 걸 여러분 복귀한다고 생각해 봐봐 지금 그동안 우리가 안매 이렇게 키워놨지 각킹 이렇게 키워놨지 이거를 이 간극을 어떻게 뛰어넘겠냐고 그냥 너무 벽이 높으니까 아, 나안 할래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리무르 지금 보니까 오, 리무르만 잘 뽑으면 다 끝나나 봐 이렇게 되잖아 이번에 딜좀 나온다 이거 구경 좀 해보자 이거 한번 하고 요거 삼성형 <웃음> 야 부지마다 부페다 맛있게 한입 한 먹시다 자 그럼 25만 샀죠, 25만 샀죠, 25만 샀죠. 자, 21만, 21만, 이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 검차 아무리 그래도 안매보다는 약하구나 근데 이게 안매보다 약하다고 말하면 좀 곤란해 그냥 안매리 미친 거야 안매리 그것도 삼성이라 가지고 막 버프 덕지덕지 쌓인 상태에서 삼성이라 가지고 자어요 컨셉 가 어때요 여러분 릴리아 관통작까지 해주기 좀 힘든 분들 코인들로는좀잘돼 있다 그러면 코인들로 써도 될것 같은데 릴리아의 관통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한 명을 살상하고 싶다 살상 가능합니다 예, 어이 두 장이네 두 장이면 쌉가능 릴리아, 거, 릴리아가 없는데도 딜이이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야 기가 막힌다. 와 근데 안메리 뒤질세라, 안메리 아, 원조 살상검 나야 이러면서. 이거 그러니까 리무르 도장깨기는 꼭, 꼭 해볼게요. 이거는꼭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도장깨기는 꼭 가야 되는 인물이에요. 이거는 모든 도장 다 가봐야 될 정도로. 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요렇게 되면 이게 또은게 뭐냐면 아, 그래서 안멜이 딜이 미쳤었나? 이게 또이 버프 하나당 증폭이 더 걸리니까 아, 그래서 안멜이 미쳤나 봐. 야, 코드롤이랑 너무 좋은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야, 이게 미쳤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안멜이 더미쳐알 뛰는 게 지한테도 있네요막 들어오면 그게 다 버프야. 다 증폭이야. 와, 17만. 원. 와, 감염기로 17만으로 다 투잡고 그래. 이거 버프가 색깔이 많잖아. 안멸 치주면 땡큐야. 치주면 인내율 들어와가지고 증폭 더 세죠. 어? 고맙습니다. 이거 이제 멋진 각 한번 나오겠다. 이 필살기를 한번 또 써주는 그런 모습. 시면까지못들어가기도 바로 터지기 보겠는데. 이게 전체기에다가 시면이 깔립니다. 이제 시면까지는 우리가 구경을 못 하겠고, 어, 한 50, 50. 어, 122, 50. 한 52만 나오겠다 방금 저거 세 명이었으면 한 52만 나오고 시면 장판은 그거에 60% 그러면은 한 30만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가요 그러면 50한 2만 터졌고 저것턴될때 바로 한 30만 터지 니까 그냥 다 죽는 거지 야 이번에는 그러면 제가 살상을 빨리 하지 말고 한번 도발 끌면서 리무르 필살기 쪽으로 한 가보겠습니다 <웃음> 이렇게 막 운영을 장난할 수 있는 느낌이야 지금 힘이 막 넘쳐나 내가 꼬멀 어? 잠깐만요 어? 리무르 폐 잘됐다 이번엔 필살기 빨리 갈수 있겠는데 한번 개성 발동하면서 8%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불 걸어놓고 어어 필각하가는 애가 없잖아 어차피 그러면 야한명 그냥 죽여버릴까? <웃음> <웃음> 귀찮아. 야, 하면, 마, 내가 꼭살려주다는 보장이 있나? 아라라라안 죽겠네. 앙! 아, 죽긴 않구요. 자, 그럼 필살기 만들면서 도발 쓰면서 석화도 할 수가 있겠고. 자, 회불. 아, 이거 아프긴 아프지. 어, 아프긴 아파요. 헉. 어 AI인가보다 막 타겟팅 흩어졌어요 AI인 것 같아요 너무 세게 때지 리마 얘들아 좀 피사기 한번 시면 장판 딜한번 보자 이거 너무 세게 때리면 장판 딜 구경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때릴게요 <웃음> 안 때리고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아, 네. 야 오야 어, 너무 세게 때지 야이 네이봐 시면 장판 딜못본 수가 있어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봐봐봐봐 자. 어 이건 어, 아 죽어도 돼? 아니 죽어도 돼? 퇴근해라 이제 어, 그만 퇴근해도 되고 나를 경외하라 앙앙 앙. 좋습니다 자 이제 시면 장판 딜 한번 보자 아 너무 딸피들이야 나 이제 미치겠네 야, 장판 딜까지 못 보겠다 터지보겠다 바로 치실때 그제 장판 딜까지 보려면 치고요 이거 쓰면 안돼 쓰면 해보자 파! 슈로우 리스와 슬라임 복식 컷 48만 3천 나왔고 장판 돌아갑니다. 장판 돌아갑니다. 팍! 그자우, 쇼, 와우. 한 20만 터진 것 같은데, 방금? 자, 이렇게또 다섯 판 했는데, 오, 너무 압도적으로 11, 11년승이라 지금. 와, 미쳤네요. 또 다른 데뭐 추천 있는 거 있으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다른 데가번 해봅시다.